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LG그룹주, LG 관련된 그룹주에 대해서 한번 총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G그룹주는 지주사인 LG를 포함해서 LG화학, LG엔솔 디스플레이, 또 LG 헬로까지 여러 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LG그룹의 지배구조를 잠깐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G그룹은 크게 전자화학, 통신 서비스 이렇게 세개 분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 쪽에 LG전자가 있고 LG전자가 이제 디스플레이나 이노텍, 로보스타를 지배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또 LG화학계열에는 LG화학이 LG엔소를 어, 지배하고 있고 또 LG생활건강은 이제 코카쿠료, 음료, 음료 어, 이거는 이제 상장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통신 쪽에는 LG유플러스 그리고 이 광고사죠 LG의 광고사인 G2R 요렇게 종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요 종목들 한번 그 시가총액 또 현재가를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G가 10만 원대를 바로 이제 안착을 할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라운드 피겨인 10만 원 가격대에 9천 원만 더 상승하면 안착할 수 있는 위치대 있습니다. 어, 지, 물론 지주사기 때문에 퍼가 7배, 피비아는 0.57에 거래되고 있고 시가총액은 14조 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LG 화학이 대장주죠. 어, 현재 가장 좋은 어, 모습을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총은 어, 4위에 SK 하이닉스 다음 바로 밑에 이제 4위고 삼성 다음이 이제 LG 엔솔이죠. 그리고 가격은 80만원, 어, LG 엔솔이 이제 60만원 선에 근접해 있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LG엔솔이 138조, LG화학이 58조입니다. 어, 그 외에 이제 LG디스플레이나 LG헬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큰 폭의 적자를 보였고 어, 이 LG헬로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제 바닥권에 있으면서 LG 그룹주 중에 가장 이제 낙폭이 크면서 거의 바닥권에서 이제 움직이고 LG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OLED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 최근에 이제 좋은 흐름을 좀 보이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LG전자, 어, 지금 퍼로는 17배 수준이고, 이 작년에 6,600원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이 LG 그룹주 중에, 이 오늘 상승률이 컸던 좀 이제 화장품 쪽에서 LG 생건이 5% 정도 반등하면서, 어, 그나마 이제 여기서는 가장 좋은 흐름을 좀 보였고, 화학이나 LG도 이제 2에서 2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로버스타가 가장 이제 어, 하락세가 좀 컸죠. 얘가 이제 2.38%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요게, 어, 이 로봇 관련된 종목을 해서 단기간에 뭐 2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은 좀 불가피하게 받을 수 있는 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종목은 이 로봇 관련주. 그리고 이 실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G2R이나 LG 이노텍이 퍼 6배 수준에 있습니다. 이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고 있고 LG 같은 경우는 어, 이 이그 고점 대비에서는 아직도 바닥권에서 좀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을 한번 어, 이 배당을 한번 보시면 이 G2R이 가장 많은 배당을 줍니다. 그리고 LG U+는 이제 중간 배당을 주면서 5.78배. 그래서 이두 개의 종목을 배당 수익률은 이제 높은 이 배당률을 보이는 종목이고 PBR이 가장 높은 놈은 이제 역시 이제 2차전지주 가장 높은 밸류를 받고 있습니다. 7.4배 거래되고 있고. 퍼도 마찬가지 179배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 그럼 이 차트를, LG 그룹, 한번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얘는, 어, 지금 한번 이 9만 8천원대까지 한번 상승을 한 이후에, 어,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LG 화학, 얘는 세계 이 화학 브랜드 가치로 세계 3위에 LG 화학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우를 제끼고 이제 3위까지 올라와 있고, 1위는 독일의, 이제 독일의 바스프가 1위입니다 사우디 사빅이 어 브랜드가치 평판 2위가 어 사빅이고 또 친환경 소재의 전지 글로벌 신약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이 삼각형 삼각패턴을 한번 딱 만든 이후에 어 여기서 이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한번 급등을 한 이후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 LG화학입니다 LG엔솔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에서 LG 엔솔이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전 고점부근에 어느정도 바짝 와 있는 상태입니다 LG 디스플레이, 얘는 대형 OLED 생산나인 가동에 따른 또 원가구조 개선, 또적자에서 흑자전환이 기대된다는 이유로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계속 이제 상승하면서 이 전에 있던 이 고점 라인 때까지 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월간의 차트를 LG 디스플레이를 보시면 어 추세는 장기적으로는 계속 이제 우하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한번 이렇게 올랐다가 또 꺾이고 또 올랐다가 꺾이지만 어 실제 이 고점은 점점 이제 낮추는 모습을 좀 보이는 이 LG 디스플레이다. 입니 중국이 어느 정도 또, 어 상승세를 보이면 중국이 추격하면서 또 급락을 하고 또 어느 정도 또 얘가 또 힘받아서 좀 올라가면 또 중국이 어 추격해오면서 또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런 패턴을 좀 반복해서 보여줬던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전자, 얘는 생활가전 분야 세계 1위 업체입니다. 어 그리고 이 1분기에 1조 4천억을 벌면서 영업익은 이 1조 4천억, 영업익률은 이 7%가 나왔습니다. 신고가를 한번 썼습니다. 12만원대에. 그리고 지금은 여기 작은 박스권 안에서 좀 움직이는 LG전자. G2R, 얘는 LG의 광고 그룹사입니다. 광고회사입니다. LG유플러스, 알뜰폰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고 아직은 이제 뭐 바닥에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LG생건, 어 얘는 이제 화장품 업계 2위입니다. 아무래 퍼시픽이 어 1위를 차지하면서 이 LG생활건강이 이제 2위로 밀려났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의 영향이 좀 크게 받고 있는 LG생활건강입니다. 로보스타, 궁... 어, 국내 중소형 제조용 로봇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어, 지금 뭐 16,000원대에서 어, 5만원대까지를 상승시켰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 조정은 좀 불가피한 위치에 있는 이 로봇스타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세계 2위 LG 이노텍입니다 또 자율주행 테마로도 움직이는 LG 어, 얘는 뭐 거의 어, 이 계속 이제 주가가 하락하면서 퍼가 낮아진 상태에 있습니다 LG 헬로, 어, 환경부가 지정한 어, 전, 선정한 전기차 충전기 보급 사업자, 또 케이블 TV 23개의 방역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뭐작 작년에 아무래도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바닥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고 어, 지금 4천 원 선을 더 이상 좀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LG 헬로. 어, 그래서 오늘은 이 LG 그룹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 지금 뭐 위치상으로는 가장 그 좋은 놈은 이제 lg 화학이 이 치고 나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가장 좋은 위치 대있고 lg 엔소 에너지 엔소는 아무래도 좀 무겁다 보니까 움직임이 좀 둔하지만 또 2차전지 가 계속 이제 상승세를 보인다면 얘도 전고점과 얼마 안 남은 위치 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낙폭이 컸던 lg 이노텍 lg 헬로 어, 이 중에 이제 실적이 상당히 이, 이 LG 그룹 주 중에 가장 많이 벌어주는 놈은 LG 이노텍이지만 시장에서는 가장 그안 오르고 있는 종목은 이 LG죠 실적 대비해서 그리고 낙폭이 컸던 헬로도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지지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